좋아! 보물을 거머쥐러 가자! 제군들! 아버지의 보물 지도를 드디어 해독했거든. 자, 그럼 1번 열쇠부터... 모두들! 동시에 석판 위로! 참 쉽지? 두 번째 단서는 이거야! 둘이 먹다 하나가 죽어도 모르리라... 응? 자 그럼 천천히 같이 눌러보. <웃음> 이게 그런 뜻이었어? 이제 마지막 열쇠야. 단단히 각오해. 이 계곡 주인의 머리에 열쇠가 박혀있거든. 하지만 걱정할 것 없어. 제군들 곁에. 이 몸이 함께 할 테니까! 오! 어, 좋은 게 좋은 거지! 드디어... 보물이 우리 눈앞에 있어! 이제 아버지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게 대체 뭐였는지 확인해볼까? 됐다 <웃음> 아버지의 당황하는 얼굴이 벌써부터 기대되는데? 보물이야. 까마귀의 가보, 제군들 드디어 보물의 손을 넣었다. <웃음> 어, 어, 어. 아, 망했네.